이 게임 자체가 이제 랜덤 요소가 되게 강하잖아요. 안녕 깜짝! 요빅빅 빅맨 빅맨 빅 빅맨 없 빅맨 없어? 빅맨 없어? 빅빅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아이반업자베이션 뉴티4 cctvk4입니다 저번에 첫번째 맵을 플레이했었죠 이번에 두번째 맵인 더 가운티하우스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이게 생각보다 또 그렇게 안무섭고 첫번째 편을 재밌게 플레이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아보였던 이 세가지의 맵이 이, 이번에는 벌써 두번째거를 플레이하고 있어서 약간 아쉬움이 좀 있네요 두 번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키자마자 다시 후회감이 밀려오는. 와 아유 이 그림 참. 어 이게 지금 보니까 마우스를 누르지 않고 A와 D 키를 이용해도 맵을 옮길 수 있군요. 그래도 똑같이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잘 파악하고 일단 그림 아니 이 주변 풍경부터 좀 스캔을 싹 합시다. 그 이게 기본이라 이거지 이게 귀신이 아니라 <웃음> 자 여기 샷건이 있고 여기 뭐 헤어 스프레이 같은 거두개 있고 성경에 사진에 베개 두개 여기 뭐 사슴뿔 있고 여기 뭐 말발굽 두개 있고 책두개 있고 문 닫혀 있고 이렇게 있네요 이순 음.. 어... 플레임 아 히쁨 힙음. 히쁨이 젊었을 때 그리고, 뭐, 누드사진 이렇게 몇개 있고 이신발 있고 그렇군요 와, 이건 좀 빡세네 부엌이 항상 정신이 없어 통조림 두 개랑 병두 개랑 과자 봉지 두 개랑 순두부 담아놓은 거두 개랑 통조림 하나 뭐야 이거, 체다 치즈 두개 밀가루 포대 다섯 개 사진도 다 외워야 돼 복도 방 밖에 보이고 뭐야 이게 변기야? 아뭐 야구장 뭐 좌석 이런 건가봐요? 벤치 공원 와 오케이 아 이게 난이도가 확실히 있네요 좀 석상에다가 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림이 너무 많은데 근데 완벽하게 다 외우고 있어야지 이게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수 있는 거잖아 바가 도 있어 밖에 눈이 내리고 있네요 눈사람 도끼 다 봤다 내가 너무 천천히 스캔을 해가지고 지금 이미 변한 거를 내가 봤을지도 몰라 어? 이거 바뀌지 않았어요? 아닌가? 이게 제작진이 좀한번 크게 실패를 겪고나 뭐야 왜 문이 열려있어 도어도어도어 도어. 도, 도어가 없는데? 아 원래 열려있었어요? 문, 문 아니야? 그러니? 이게 원래 도어가 있었는데 없어지고 메뉴가 조금 바뀌었거든요? TV, 라디오, 아노말리. 이런 게 있네. 무슨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야? 어? 복도에 뭐가 있는데요? 오 어... 페인팅 아노말리. 이거 아니야, 이거? 어, 원래 있었어? 저빵 같은 게? 그래? 내가 막 스캔하고 있는 사이에 그걸 못 봤나봐요 어? 여기 원래 신발이 있었나? 신발 하나? 신발이 한 짝밖에 없었어? 월..원래 있었어? 어 깜짝이야 아, 놀래라 아우 씨 소리 개이크네얘 약간 표정이 어두워진 것 같다? 어 착각이야 한시간 됐는데 수정할 게 하나밖에 안 나왔다고? 이게 제작진이 몇번 실패, 3편에서 좀 크게 데이고 나서 플레이어를 되게 배려하게끔 만든 것 같아요. 어, 깜짝이야! 아니,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방금 뭐, 뭐였어? 고, 고스트? 왜 저래? 오브젝트 무브 뭐 이런 건가? 오브젝트 무브먼트? 뭘로 해야 되냐? No. 아니고 왜곡인가? 오, 고쳐졌다. 경고 떴네요. 조금만 빠르게 스캔을 해봅시다. 어? 여기 그림 바뀐 것 같은데? 배드룸 뭘로 해야 되냐? 페인팅 아노말리로 해야 되나? 아이씨, 뭘로 해야 돼? 엑스트라 오브젝트 사진이 원래 한 장만 있었던 건가? 아, 그러네. 사진이 변한 게 아니라 추가된 거구나. 뭐..가 바뀌었나.. 전혀 모르겠는데 게임 오버 되겠는데요, 이거? 밖에 눈사람 그림자 보라고 왜? 이거 그림자가 이상한 거야, 지금? 깨진 게 아니라? 라이트 아노말리로 해야 되나? Nope. 모르겠어. 저 그림자는 정상인 것 같은데? 원래부터 저랬던것 같은데? 여러분, 저 죽어요. 아닌가? 어, 여기, 여기, 여기, 얼굴 같은 거 생겼어요.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이, 고스트. 고스트, 고스트. 창문에서 눈을 껌뻑껌뻑 하고 있는 귀여운 우리 유령증. 아주 사랑스럽고요. 해치지 않아요. 아, 뭐, 뭐가 바, 바뀐 거야. 갤러리 책상 위에 전화기가 사라졌다. 요, 요기 있었니? 전화기가? 아.. 정중앙에 있었구나 와.. 나 전화기에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대박 어떻게 그렇게 스캔을 빨리 하는 거야? 아니 금방 게임오버될 줄 알았는데 2시까지 버텼어! 이러다가 또막 5시까지 버티다가 게임오버되고 그러는거 아니겠지? 침실 샷건 위치 한번만 봐주실래요? 베드룸 오브젝트 무브먼트 왜? 이게 살짝 움직였나? 아닌데요? 월,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책이 증가됐.. 어이 증가됐네 이거 이거 뭐여 이거 아니 가소로운 것.. 엑스트라 오브젝트다요? 원래 두 권이었거든요 지금 세 권이 늘어났어요 와씨 나를 책의 지옥에 허덕이게 만들려고 이.. 악랄한 귀신놈들 난 절대 책을 두권 이상 읽지 않을 것이야 두권 이상이면 두권 포함이잖아 맞아 난한 권을 버릴 거거든 어이 깜짝이야. 어유 어유 깜짝 놀랐네. 어우 병님 감사합니다. 이거 자될 뻔했죠. 영정 먹을 뻔했죠. 그 와중에 또 천연덕스럽게 이 손에 병맥 병맥 때리키고 있네. 와 패기 의자가 반대로 됐다고? 오뭐 뭐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미묘하게 바뀐다 소파에 있는 방에 박스? 이거? 이게 원래 없었어? 리빙룸 엑스트라 오브젝트 예. 가운데 쪽에? 뭐, 뭐 없는데? 추가된 박스가 없다는데요? 박스가 사라졌어요 오브젝트 디서비어 뭐 어떤게 사라졌다는거.. 나는 전혀 모르겠어 그래 수정이 되면 어떻게 되나 보자고 아이 여기 2단으로 쌓여있었구나 쩐다 아니 뭐 어떻게 한거야 도대체 <웃음> 집단 시선의 힘 그러고보니까 이사온지 얼마 안됐나봐요 여기는 집값이 싸가지고 야 좋다 하고 이사왔는데 유령의 집일줄이야 <웃음> 사진이 의외로 안바뀌고 있어요 <웃음> 사진이 의외로 어, 하나쯤은 바뀔 법한데 전혀 안 바뀌고 지금 다른 것들만 계속 침실에 저 얼굴 뭐냐고요? 이거? 얼굴 사진이요 어? 이런 망했군요 다시 해봅시다 다시 한번 빠르게 사, 원본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고 눈사람은 원래 이렇게 생겼었어요 여기 도시락통 같은것도 있고 여기를 좀 잘봐야돼 갤러리에 병도 바뀌었었대요 여기가 잔이고 여기가 화분이고 대가리 두개 어? 상자 사라졌어요 리빙룸오오오오 디스피런스 아 변하는게 없어 팍팍 좀 바뀌어봐 그랬는데 막 경고 뜨면 소름이겠다 왜 이렇게 못 찾으세요? 우린 계속 바뀌고 있는데. 총 각도? 아니야, 원래 이랬다, 는게 너네 총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 총이 너무 대놓고 있으니까 좀 수상하긴 해, 그지? 하지만 저게 원래 저렇다는 거. 다시 한번 눈에 잘 각인을 해놓으란 말이야. 머리에다가. 어! 여기 뭐가 생겼어요. 원래 없었거든요? 갓, 갓, 갓, 갓러리. 에, 에, 에, 엑스트라 오브젝트. 오케이 okay. 한 시가 넘어가고 나서부터 어, 상당히 좀 눈에 띄게 뭐가 계속 조금씩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이제 튜토리얼은 끝났다. 이런 느낌. 튜토리얼 끝났다면 어 바뀌는 게 없어. 바 바뀌었나? 어얘 원래 손에 뭐 있지 않았어요? 아닌가 모르겠다. 갤러리 병을 확인하고 부엌을 좀 봐달라고 기다려봐 로테이션 돌면은 다시 가게 돼 있어 왔다 부엌 왔다 왜뭐 뭐가 궁금해 사슴 해골이 없어졌다 었 왔다 헬요 오케이 알았나 어 오즈비어 네 장단 컨인데 이거 혼자 깨면은 혼자 깨려고 하면은 아마 한세개 찾고 뒤질 걸요 이게 스트리머가 이 게임을 많이 하고 클리어에 도달하는 이유는 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혼자 하면은 난이도 진짜 어려질거야 워어 뭐야 깜짝이야 아이씨 인트로더 전자레인지 옆에 감자 바구니가 있었다고? 엥? 아 여기? 이거! 아 이건 원래 있었어! 얘가 갑자기 막 엄청 가까이 이렇게 서있으면 진짜 개놀래겠다 상상했더니 소름돋았어 <웃음> 뭐가 없는데? 아또 불안해진다 갤러리에 책상이 없어졌다고? 무슨 책상? 무슨 책상 아 깜짝이야! 뭐야! 갤러리 외국. 갤러리에 여우상 원래 있었습니다잉 나잘 하고 있는 거 맞아? 두시다요 아직 경고 안 떴어요? 어? 뭐야 내 눈이 이상한가봐 여기 방금 뭐가 지직거린 느낌이 들었었는데 아닌가? 가만히 있네 또 거실에 쿠션 원래 있었고 아니 진짜 뭐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다 아 이러다가 진짜 경고 메시지 뜨겠어 왜 안보이지? 어? 전화기 사라졌다 어어... 어. 어? 유령이 스마트폰 잃어버려가지고 죽은... 유령인가 봐 계속 전화기 가져가네 뭔 소리야? 근데 저건 스마트폰이 아니잖아! 이러고 버리겠지 어? 여러분! 말발굽이 돌아가있어요! 베드룸 오브젝트 무브먼트 좋았고 사자 동상 위에 선풍기가 돌아갔었냐고요? 네. 그런 저건 선풍기가 아니라 셀링 <웃음> 팬이라는 <selling> 겁니다. <웃음> 너 이걸로 바람 쐬? 저건 그냥 이제 방에그 공기를 좀 순환하기 편하게 해주는 그런 도.. 용도죠. 부엌에 누워있는 찬장에 밀가루가 추가됐어요. 찬장에 밀가루가 추가됐다고? 아 이거? 오. 맞아? 오브, 엑스트라 오브젝트. 맞는 것 같아! 여기, 이거. 일가로 보네. 이거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 오, 원래 있었네? 퍼즈스 어, 원래 있던 거야. 나도 놀라워. 제대로 낚였거든. 우리 장작이한테 말이지. 어? 서재에 상자가 하나 사라진 것 같다고? 난 전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자. 오브젝트 디세피언스 어? 무슨 상자가 사라졌는데? 어? 뭐가 복구된건지도 모르겠.. 어아 이거? 이..이게 지금 사라졌다 나타난건가? 어... 아, 대박 아 이게 진짜 티가 안나는구나 생각보다 3시.. 아직 경고도 한번 안떴고 무난무난해요 지금? 아! 상태가 왜이러실까 응? 어? 많이 아파 보이는데? 내가 고쳐서 아..또..또 안보이네.. 불안하게.. 1에 비해서 좀 템포가 많이 느려 그죠? 원이랑 2에 비해서 원투둘다 재밌게 했는데 그때는 막 진짜 정신없이 신고했었어야 됐거든 아 아닌가? 우리가 이제 좀 약간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좀 여유가 생긴건가? 모르겠네 저 지구본이 수상하다고요? 계속 수상해 하세요 수상수상수상스키 죄송합니다 이거 수상해 수상수상수상스키 이거 버튼 아닐까? 물음표 그만치세요 저도 미친 드립이었다는 거 아니까 아아아아아아아아디어바바었죠 그림 악마의 그림으로. 뭔 소리냐고? 내가 입술 아 이렇게 빨아들이는 소리였어요. 알겠니? 아 깜짝이야. 아우, 야, 그림 바뀌니까 완전 살벌하게 바뀌네. 아우, 씨. 아, 놀래라. 야, 안 그래도 이것도 섬뜩한데 너 무섭게 바뀌네. 아, 이거 선녀였네! <웃음> 아, 나 이거 나름 섬뜩하다고 생각했는데 귀여워 보이잖아요, 이제? 음, 계속 그렇게 있어나오 확실히 경고가 안 쌓이는 걸로 봐서 우리가 뭐, 못 찾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진짜 천천히 나오는 듯 벌써 3시 45분이야 이렇게 무난무난하게 클리어 해버리고 마는 것인가 야, 아직 아웃사이드에서 뭐 변한 거 하나도 없지 않았어요? 한번도 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야외에 침입자가 있다고? 어디? 어디? 어, 오 여기! 오 어떻게 봤어? 아, 야 이건 근데 진짜 좀 너무했다 와... 씨애끼 부석에서나 돌인줄 알았어? Nope. 어? 뭐야? 잠깐만 인트로더가 안되네? 고스트... 잠 원래 있었던 건가? 뭘로 해야되지 신고를? 어? Nope. 어, 잣, 잣된거 같은데요? 잠시만요 이거부터 하자, 그러면 빛빛 빛. 엑스트라 오브젝트인가? 아 진짜 석상인건가? 어, 됐다 됐다 됐다 사라져라 오오오오오 저거 물건이고 석상이네 석상판정이네 귀신이 아니라 아 깜짝이야 뭐 뭐야 뭐, 뭐 뭐야 어 카메라가 안돌아가요 야 니꺼 네좀 크다? 오 어? 어, 됐다 어씨, 조금 부러울 뻔했는데, 이제 끝부분이 좀 징그럽게 생겨가지고 좀 별로 안 갖고 싶었어.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카메라가 안 돌아갔어요. 으아아아아아아아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는 디, 디, 음. 평화롭고. 어아아아아 왜? 아 <웃음> 아, 왜 보는 앞에서 막 돌아가고 그래요 여기도? 평화롭고 라이브러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뭐가 안 바뀌어요 되게 엄청 무섭게 바뀌거나 막갑툭튀 이런 거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면 그런 연출이 있는데 아직 안 나온 건가? 이게 보면요 처음에는 약간 흑백이고 노이즈끼고 막좀 어두컴컴하잖아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어마 너무 무서워 했는데 이게 플레이를 하다보면요 일단 집은 이제 더이상 하나도 안 무섭고 엄청 유심히 살펴보게 돼뭐뭐 뭐 바뀐 거 없나? <웃음> 제발 바뀌어 뭐좀 나와봐! 막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웃사이드, 라이트, 아노말리? 어비스, 어비스, 어비스, 어비스 오케이 아노말리 팀이, 오, 열일하네 저런 것도 치울 줄 알고 아, 주 훌륭해요 잉? <목소리> e? 그렇군요 어, 오브젝트 보호먼트? 애들이 귀엽네 지금쯤이면은 블레임님이 CCTV에서 나 안보고 있겠지? 호라락! 보고 있었는데... 유감? 방금 뭐죠? 아닌가? 내 눈이 잘못된 건가? 순간적으로 뭔가... 바, 바뀐 줄 알았는데 아닌가봐요. 내가 잘못 봤나 봐. 아 이게 눈을 계속 뜨고 있으니까 되게 건조해지네. 그 안구 건조증 있으신 분들은 이 게임 못하겠다 야. 어이구 깜짝이야 아또왜 이러고 있니 어? 아 어, 다른 귀신에 들러붙는... 고스트구나 잘 가고 왜냐, 사자상이 진짜 튀어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좀 섭섭하네 이 게임 자체가 이제 랜덤 요소가 되게 강하잖아요 이상 현상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이번 판에는 나오던 게 다음 판엔 안 나올 수 있고 이번 판에 안 나오던 게 다음 판에 나올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와이 갑자기 와, 빅 빅맨, 빅맨, 비 비비비비비비비비 빅맨, 빅맨 없어? 빅맨 없어? 그 인트로도 하면 되는 거야? 아니야? 휴즈맨? <퓨지맨>? 예스. <웃음> 아. <웃음> 침입자는 없고 굉장히 커다란 남자는 있네요. 당신이 말하는게 이사람이 맞습니까 네, 네, 네, 네, 네 저기에서 노 클릭하면 어떻게 되지? 오, 야, 그림도 바뀌었어? 이게 원에서는 저 휴지맨이 나오면 정확히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야되는데 일종의 이스터 헥으로 넣었던게 사람들이 너무 이제 혼란스러워하니까 왜 인트로도 안돼? 막 이러면서 이제 따지니까 이런, 이런 연출로 바꿨나봐요 4가 확실히 원,투를 보완해서 나왔다는 게 느껴져요, 저는. 3는 완전 망작이었고. 그래서 기분이 좋네. 어, 휴지맨 나와서. 아, 이번에는 못 보는 건가 이 생각했는데. <웃음> 나와주셨네요. 침실에 책. 어, 이책늘어났네 아, 어떻게 봤어, 너네? 엑스트라 오브젝트. 음, 똑똑하단 말이야. 아니, 똑똑한 거랑 관련이 있어? 눈썰미가 좋단 말이야. 알았어 너네 채팅 봤어 미안해 내가 좀 늦게 봤지 소리 그만 질러 눈이 아파 너희들의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내가 귀가 아픈 게 아니라 눈이 아파 눈이 아니, 나도 게임 하면좀 봐야 될거 아니오 어? 뭐야? 슬렌더맨이야? 무섭다 왜 저런 고 있어? 막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지? 51분 52분?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금방 끝날 듯? 지금 경고도 한번안 떴잖아, 그죠? 이, 이, 번 판에. 아, 너무 이지하고만 라고 말하기엔 시청자들이 봐준 것이 너무나 많았다고 한다. 나 혼자였으면 과연 몇 분을 버텼을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마세요. 갑자기 이상 현상이 확 하고 몰아서 나올 수 있다고! 안 돼, 끝난다. 아, 좀더 하고 싶었는데 까비. 하드모드 같은거 없냐고? 뭐.. 일단.. 맵 3개 다 클리어하면 알겠지? 자! 이렇게 이번에도 플레이해본 두번째 맵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더 스테이션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다음에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가십 <목소리>